사회 개혁 운동과 황무지 개혁 운동이 산업혁명에 네. 반대해서 네. 시위 같은 걸로 이렇게 네. 일어나는 운동이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그 아티스트나 작가들은요, 음. 그 이런 산업혁에 반대하는 이런 운동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많은 작품들의 실업을인 음. 음. 말이거든요. 그래서 그때 네, 인 생미했어요인데그요 그그 약간 영감을 주는 현상있잖아요 네. 그 경이로운 현상 그리고 매출한 그 시상의 그 자연 풍경 이뭐냐면 음. 그들이 있었어요. 그들은 그 그들 사람들의 영혼을 약간 옮길 수 있다고. 그래서 로운 풍상과 그 네. 영감을 주는 풍상 이런 건데이슨 말이냐면 약간 형목? 이렇게 봤어요. 사회 계획 자체를 그신미로운 어, 약간 영감을 주는 현상으로 음. 봤고요. 저희 그 쇼플시에서잖아요. 그런 거 보는데, 네. 그런 게 이제 기 그중에 운동이었던, 아, 자랑하는 길에서 사려고 데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보면 그런 게 실렸잖아요. 약간 아름다운 것같있 거. 그래서 그곳은 벨벳이 붙 사이즈였던, 그리고 이제 총조에의 작가들 있잖아요. 그중에 라이트 무니이사람또이사람 이 사람, 그리고 이사람은요 어때요? 약간 길다여지지 않는 자연, 그의손을 있죠. 자연 치매 손이 사회드에어에잘 아름다운 자연을보었던그릇이었거요그렇죠 제가 쿨한 이 그. 어, 이 사람 있잖아요. 네. 사람은 아, 어, 이 사람은요 그래도 거기 스트트 오렌지에서 이렇게 어 차분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요그에서그풍경에서 진짜 완전 자기의 자연이에요. 진짜 자연의 자연 사진그을 찍는 그예요 순간 아 그래서 이 보이드 오렌지 스트리에서 뭐뭐지 뭐뭐 없으냐면요, 어떠한 고정적인 형상화가 없이 자연 그대로 그려는 거예요. 그래서 저장애오렌그스트리에그그면 신경의 장르 있잖아요. 그페인력 레이저, 커넥 밴드, 자기상상상태 있잖아요. 그자비를 연결시키세요. 이 유럽에서요. 그래서 레이 e 약간 중요은 사랑이었어요. 이멍멍에해서멍에이 해서 작은 과 같... 어, 우리는 뭔가를 더 좋아하는 개념이있요 그리고 선는개념이있 그들을 내려보내는 이 만약에 Everything About the s e 모든 이런 것들이 이 분명히 더큰경